하루하루의 희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들로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담에 사연이 올라오는군요. 오늘은 또 무슨 사연일까? 무엇이 그들을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답은 늘 똑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그리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사막의 신기루를 쫓듯이 불나비가 불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스스로를 산화시키시는 분들이더군요. 모든 것은 변명이지요. 그 변명들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굳게 믿고 오늘도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분들. 물론 실패 이후의 결과를 책임지실 수 있다면 한 번쯤의 실패는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개투들은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나락의 길로 이어지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지 마시고 난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의 패배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대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식을 매수하기가 그리고 매도하기가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한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한 번도 거래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긴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내야지만 비로소 조금은 알게 될지도 모르죠.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흔히들 기술적인 면에 치우쳐 간과하는 많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 자신 내면의 미성숙이지요. 전 그것을 욕심이라 부릅니다. 실패의 모든 것은 욕심이지요. 이제부터는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요. 매매의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일찍 깨닫고 아니고의 차이이지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전 믿습니다. 힘들 내시고 한 번쯤 뒤돌아 보시길 바라며 전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지난 2년 동안 손실액이 1억 9천만 원이 조금 넘어버렸네요. 최악은 아니게도 다행히 빚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에서 날렸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몇 년간 일해서 사업을 차릴 기반을 마련하고 벌어온 돈을 다 날렸습니다. 현재 수중에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미친짓을 하다간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네요. 처음 천, 이천 잃었을 때는 오히려 더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게 7천, 8천으로 불어나버리고 그러다가 그게 파생을 시작하고 억 단위를 넘어가게 되니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되더군요. 일은 돈의 액수가 조금 커지니 빨리 만회해보겠다고 파생을 시작합니다. 손실이 큰 상태에서 시작하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중간에 어떤 사기꾼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리가 무너지니 거래 자체도 무너지게 되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더군요. 밤낮으로 거래에 매달리다 보니 본업에도 소홀하게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소원해졌습니다. 잘 살자고 행복해 보자고 했던 일이 나를 완전히 불행의 길로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파멸의 위기가 다가오니 서서히 실감이 나기 시작하네요. 몸이 떨려옵니다. 내가 살려고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장남인 나만 믿고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 번듯한 대학에 보내놓으려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애를 쓰며 사시는데. 정작 자식인 나는 몇년 만에 수억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비록 제가 번 돈이지만. 그 돈으로 용돈 몇번 드렸을뿐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한 부료 자식인데 이런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네요 며칠 전에도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별일 없이 잘 있지 하시며 시장에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왔다며 집에 많이 사왔다고 보면서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하십니다 혼자 사느라 챙겨 먹지도 못하는데 하시니 눈물이 복받칩니다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고 곧 결혼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자 아기 낳으면 얼마나 귀여울까 하면서 결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착하고 순한 여자친구에게 저의 이런 미친 상황을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 못나고 바보 같은 놈입니다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보내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다녀온 이곳저곳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더군요. 벚꽃놀이 경주 다녀온 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추억들, 캐리비안 베이 수목원 미술관, 달콤한 추억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멀게만 희미하게만 현실성 없게만 느껴집니다. 또 눈물이 흐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해야 해서 처음에는 결혼준비 비용이나 벌어보자고 시작하였던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요일만 빼고 쉴새 없이 일해왔던 지난 날들이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몸과 마음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는 여자친구에게는 억지로 웃는 낯을 보여줘야 했고 부모님이 아시면 쓰러지실까봐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네요. 돌이켜보면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게제 탓이라 누구 탓을 하고 싶은 맘도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번돈 차곡차곡 모으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전셋집에서 차근차근 시작했어도 되는 일인데 나의 멍청한 욕심이 모든 일을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고 말았네요.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도 쬐고 여행도 다니고 저녁된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한 여유로운 소중한 일상의 행복들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멍하며 한심한 나 자신만이 조그만 방구석에 고립되어 있을 뿐입니다. 딱 2년 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한순간의 악몽이었으면 하는 헛된 망상을 해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확 죽어버릴까 하여 자살 방법을 검색해 보기도 하였고 연탄불 사서 수면제 먹고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 자체는 그렇게 겁나지가 않지만 결국엔 남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최악의 불류를 하는 것이라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할까요? 이 못나고 무책임하고 자제력 없는 한심한 놈이 어떻게 다시 살수 있을까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는데 가슴속엔 절망의 구렁텅이 뿐이네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정말 한심한 글이지만 여기에라도 털어놔 봅니다. 위로받고 싶다기보다 그냥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더 미칠 것 같아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그 이후로 본전을 찾는다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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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아플 것 같네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지하철을 탈때운 좋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땀과 여러 도배 약품 냄새가 몸에 대기니 괜히 주눅 들었고 눈을 감으니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